안녕하세요. 박수영 대한에대를합니다 이번 회시모두을 준비하셨는데요.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, 국민 여러분의 의 특별한 네. 드디어 정동원님이 출격하네요. 그동안 푹 쉬셨을 것이고 아마 재충전이 충분히 이루어진 듯합니다. 아시다시피 정동원님은 전국체전 위사나이죠. 작년 경기도민체전에서 대형 전광판에서 인사를 하는 위협한 부분도 화제였죠. 녹색 우주 총동원 님들도 화제 였구요 드디어 오늘 그 화려한 출격을 하는데요. 오늘 경북도민체전은 울진에서 개최하는데 라인업을 한번 보게 되면, 트롯 가수로는 정동원, 박군, 홍자, 정미애, 씨가 출격하고 비트롯 가수로는 이무진, 스테이 씨가 출격합니다. 팬덤 규모로는 우주총동원이 압도적일 듯 합니다. 어제 전야제에는 박찬근, 은가은, 노라조, 에일리 등이 출격하였답니다. 오늘 화려하게 기지개를 켜는 정동원님이 무슨 노래를 부를지 그리고 새로운 출격에 우주총동원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